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빵이네TV입니다. 요새 날씨가 참 좋아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구독자님들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충남 서천인데요. 지난번에 서천 자연산 광호도 미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못다 소개해드린 서천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니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충남 서천 여행지 첫 번째는 장항 송림산림욕장입니다 장항 송림산림욕장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장항산단로 장학 34번길 10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장항 송림산림욕장은 서천여행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곳인데요 1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해송림이 아주 명품인 곳입니다.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사실 바닷바람을 막기 위한 반풍림인데요. 1954년 장항농구학생들이 2년생 곰솔을 식재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곰솔 12,000여 그루가 이렇게 자생하면서 명품산림이 되었습니다. 장항송림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2 7만5 0제곱미터가 넘고 산책로가 1.5km에 달하는 곳인데요. 주차장이 4곳에 있어서 주차도 쾌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소나무가 사장없이 내뿜는 피턴치드 샤워를 하면서 산책 가는 기분이 영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소나무가 아주 짙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여름에도 선선하게 산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장항손림 산림욕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숲을 즐기면서 걷는 분들이셨는데 걷는 길도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장항솔림 산림욕장 안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놀이터가 있었는데 바로 장항솔림 어울림 생태놀이터입니다. 자연 안에서 자연과 어울리면서 뛰어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인데요. 어른들은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돗자리 펴고 쉴수 있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아이들 품종이 정말 너무 밝더라고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보이는 아주 깔끔한 놀이터라서 서천의 아이들이랑 같이 오신다면 이곳 생태놀이터는 꼭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솔길로 이루어진 산책로는 걷는 재미가 아주 좋았는데요. 저는 갈 때는 바닷가 쪽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했고요. 산책길에서 돌아올 때는 송림 깊은 곳에서 소나무를 느끼면서 걸어왔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바닷가가 송림해변인데 백사장을 걷고 싶으시다면 송림해변을 산책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장항솔림산림욕장은 서천 구경 중에서 제8경이기도 할 만큼 서천의 대표적인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2019년 산림청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2021년에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쭉쭉 뻗은 소나무 밑으로는 맹문동이 기가 막히게 조성되어 있어서 맹문동이 피는 8월에 방문하면 보랏빛 풍경을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저는 맹문동이 피일지음에 다시 한번 올 생각입니다.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바다를 보면서 소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힐링되고요. 천천히 산책하면 더 좋은 장항솔림산림욕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너무너무 좋았던 충남서천여행지 두번째는 장항스카이워크입니다. 장항스카이워크는 충남서천군 장항은 장항산단로 34번길 122-1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장항스카이워크는 사실 장항솔림산림욕장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장항 스카이워크는 3월에서 10월 하절기 기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성인 어린이 모두 2,000원에 입장요금이 있긴 합니다만 입장료로 결제하시면 서천사랑상품권 2,000원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받은 서천사랑상품권 2,000원은 서천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항솔림살림욕장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장항 스카이워크가 나오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스카이워크를 따라서 장항솔림 산림욕장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소나무는 키가 커가지고 소나무 아래로 걸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장항스카이워크는 다른 스카이워크와 다르게 슬슬 산책을 하면서 서천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소나무와 어깨를 나란히 마주하면서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장항스카이워크는 나무 데크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요. 약간 아래가 뚫려있는 철조망 같은 곳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어서 스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항 스카이워크는 높이 15m에 길이 250m의 스카이워크인데요 스카이워크 앞바다에는 기벌포 해전이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기벌포는 이곳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옛 지명이 기벌포인데요 기벌포 해전은 나당전쟁 중인 676년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기벌포 앞바다에서 벌인 전투인데 신라가 이 전투에서 당나라 20만대 군을 격파하면서 나당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 전투를 말합니다 전망대에서 저 멀리 시원시원하게 뻗어있는 바다를 보면서 상쾌한 바닷바람 맞는 기분도 아주 좋고요. 더 멀리 볼수 있는 망원경도 있어서 먼 곳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장항스카이워크를 둘러보는 데는 2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항솔린 산림욕장과 같이 장항스카이워크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너무너무 좋았던 충남 서천 여행지 세번째는 장항 도시탐험역입니다. 장항 도시탐험역은 충남 서천은 장항읍 장항로 161번 길 2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장항 도시탐험역은 과거의 장항선의 종착역이면서 문화와 물자가 교류하는 곳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 열차 운행을 시작했고요 2008년 장항 화물역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여긴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2017년까지 화물역으로 운행했는데 화물역 운행이 종료되면서 2019년 5월 현대적으로 탈바꿈한 장항도시 탐험역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장항도시 탐험역은 실제로 이용하던 대합실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인데요. 장항도시 탐험역의 슬로건은 느낌이 있는 일상, 느낌이 있는 여행으로 초대입니다. 소통의 공간이 마지오라고 장항의 역사를 볼수 있는 장항이야기 뮤지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시공간, 여행자와 주민에게 휴식하고 정보를 주는 도시 탐험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지오른장항도시 탐험역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곳인데 이곳에서 순지 작가의 자외선 회화전, 판타지 드로잉, 보이지 않는 깊이 전시회에서 정말 화려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작품들이라서 눈이 즐거웠는데 약간 형광물감 같은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내부는 살짝 어두운 느낌으로 커튼을 쳐놔서 대합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연주가 가능한 피아노도 전시되어 있고요 마지홀에서 옆으로 조금 들어가면 어린이 시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았는데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어, 퍼즐 맞추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감성적인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가면 장항이야기 뮤지엄이 나오는데요 장항의 역사하고 장항에 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뮤지엄 안에는 장항의 대표 명소하고 정보도 재미있는 퍼즐처럼 볼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편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도 있었고요. 시원하게 차 한잔할 수 있는 카페도 있어서 쉬기에도 좋습니다. 약간은 레트로하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장항도시 탐험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너무너무 좋았던 충남 서천여행지 네번째는 6080음식골목 만나로입니다. 6080 음식골목 만나러는 충남 서천군 장하은 장소로 3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장하 앞바다에서 가로 올라온 해산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장하 음식 문화 특화골리입니다 이곳은 이름대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 이것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맛과 멋있는 이 맛집골목이라는 것으로 브랜딩한 곳인데요 6080 음식골목 만나로 골목에는 이렇게 각 점포별 특색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080 음식골목 만나로에는 서천 장항 앞바다에서 잡은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나 한식 전문점 중국집까지 있었는데요 아, 골목에서 사진 찍을만한 곳도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들어갔는데요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먹을 들 돌리시는 서천의 도포였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먹다보니 지역 주민분들께서 오셔서 계속 주문하시는 걸 보니까 서천 맛집인 모양입니다 서천여행 신나게 하고요. 먹고싶었던 짜장면 곱빼기를 주문했는데, 정말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 스카이워커에 가면 서천사랑상품권 2,000원을 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받은 상품권을 점심 먹고 사용했습니다. 밥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가도 좋을 듯 하고요. 서천의 맛집골목을 찾으신다면 6080 음식골목 만나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너무너무 좋았던 충남 서천 여행지 다섯번째는 기벌포 영화관입니다. 기벌포 영화관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장항로 145번길 30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벌포 영화관은 서천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기벌포 영화관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항도시 탐험역에서 걸어서 오실 수 있으니까요. 장항도시 탐험역과 같이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요새 가장 핫한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영화관 매점도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극장 상영시간에 맞춰서 매표하고요 아, 편안하게 영화를 즐기시면 되고 주차장도 넓어서 쾌적하게 주차하고 영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벌포 영화관을 구경하다 보니까 서천 출신 배우분들이나 감독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기벌포 영화관 바로 옆에는 장학 미디어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지역 라디오 방송도 이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기벌포 영화관 바로 앞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작은 영화관이지만 알찬 영화관입니다. 서천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기벌포 영화관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영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았던 충남 서천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가족여행으로도 좋고요. 연인분들과 데이트 코스로도 좋은 곳이니까요. 꼭 가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